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계산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전까지 이제 이론형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이론형 문제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사실 어 보면 이론형 문제를 더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공부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론형 문제를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이론형 문제 많이 보시면 돼요. 항상 나왔던 게 나오는 거니까 많이 읽어본 사람이 많이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 문제. 계산형 문제에선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무작위로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고 그래서 어떠한 유형,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토픽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지. 그래서, 어, 그 토픽을 좀 정해보면, 책에서, 교재에서 보시면, 뭐, 취득원가, 그 다음에 거래별 취득원가, 재평가, 손상,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이렇게 다섯 가지 크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취득원가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거래별 취득원가, 그 안에서는 또한 다섯 가지로 이제 가지를 또 쳐가지고 문제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형별로 보는데 그 유형이 한열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유형이라게 너무 막 다르고 막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 중에서 기출이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습하자, 이런 의미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볼 거예요. 자, 문제 1번. 어, 보시면, 간평이 1년도 7월 1일 날 건물 20만원어치를, 어, 20만원어치가 세워져 있는, 공정가치 20만원이죠. 어, 토지를 어, 건물과 토지를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70만 원에 일괄 취득을 했다. 그 70만 원 안에는 건물가액 얼마, 그 다음에 토지가액 얼마 이렇게 써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괄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은 사용목적이 아니어서 즉시 취, 어, 취득 즉시 이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 2만 원이 발생을 했고 철거 후에 폐자재는 만 원에 처분을 했대요. 음. 그러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건물에 대한 그 취득. 건물과 토지에 대한 취득가가 전체가 7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를 했고 그 철거 비용은 20만, 2만 0 이만 원그 다음에 폐자재가 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여기서 는뭘 취득한 거냐 토지를 취득한 거란 얘기예요. 그죠? 어, 건물은 철거를 했으니까 취득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좀 보면 먼저 어, 취득을 하고요 그게 이제 건물이 있는 토지죠. 그리고 건물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철거를 한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이제 토지를 쓰려고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철거하는데, 어, 얼마가 들었냐. 철거비가 들고, 그 다음에 폐자재 수입이 들었어요. 순수한 철거비는 폐자재 수입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어, 그래서 순 철거비가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될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렇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취득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 즉, 토지의 취득 원가는 원래 취득가액, 전체 일괄 구입가격이에요, 이거는. 예, 여기 안에는 그 전에 있었던 건물과 그 다음에 토지가액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건물은 내가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취득했던 70만원, 그 다음에 철거비 2만원, 수입 만원. 순 철거비 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먼저 취득가액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순 철거비가 이제 들어가서 전체 철거비는, 아, 전체 토지원가는 71만원이 되겠죠. 뭐, 아주 간단한 형태의 취득원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어, 이런 정도의 취득원가 문제는 사실 그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일괄취득을 했을 때두 가지 상황이 있죠 사실은 일괄취득을 했을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여기서는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니까 전체를 다 토지가액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토지와 건물을 어, 취득원가를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비율은 뭘로 하냐 이공정가의 비율로 한다 그랬죠 음. 그래서 이두 가지 상황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일과 취득에서는 뭐이 정도 어, 기억 하고 토지원가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또 뒤쪽에서 나올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이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한 후에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이 15만 원이 발생이 됐고, 철거할 때 나온 철근이었대요. 있 철근을 19,000원에 매각했다. 그러면 철거 비용 일단 들었는데 철근 팔아서 19,000원 받았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도로로부터 뭐냐면 사옥까지 도로 공사비가 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공사의 설계비 그래서 10만 원이 들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을 어, 측량하기 위해서 4만 5천 원, 그 다음에 건설 공사비가 45만 원. 그 다음에 완공 후에 조성공사비가 27만원이 지불이 됐다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면 건물의 취득 원가를 물어봤죠 그러면 건물에 들어간 취득 원가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 어떤 거냐 그런 걸 찾으란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일괄취득을 했는데 건물,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근데 저 건물은 쓰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 건물을 일단은 안 쓰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비가 15만 원 들고. 그 다음에 그 철거한 후에 이렇게 폐자재가 나온 거예요. 철근이. 그래서 그 철근을 내다 팔았더니 얼마냐. 19,000원 받았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 철근과 그 다음에 철근 매각비와 그 다음에 철거비. 그거를 감안하면 순철거비는 13만 천 원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지었는데 설계비, 측량비, 그 다음에 공사비 이렇게 이제 들었다는 거죠. 당연히 건물의 원가가 되겠죠. 이거는 건물짓는데 그 다음에 도로공사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즉 건물 지어놓고 건물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도로공사비가 8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공사비. 옆에다가 이제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공사비가 27만원 들었대요. 자, 이랬을 때 과연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경비는 얼마냐. 즉 건물가액으로 볼수 있는 건 얼마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여기서 일단은 도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토지 원가가 될 수도 있고 별개의 원가도 될수 있죠. 구축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론 시간에 봤듯이 도로 공사와 관련된 도로 공사비, 즉 입구 공사를 해주는데 그 입구 공사를 한그 도로를 도로가 이제 뭐 100년 만에 쓸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지보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이그 기업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어떤 유지보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부에서 유지보수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숨겨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토지원가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얘는 건물원가에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죠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생기면 당연히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죠? 토지의 효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조선공사비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나무 싣고 뭐하면 당연히 토지의 효용가치가 증가하니까. 자 그래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이 세가지. 설계비, 어, 설계비, 측량비, 공사비가 될거예요그 음. 다음에 이제 토지원가로 본다면 여기서는 이 도로공사비를 구분을 안해줬죠. 사실은 뭐 도로,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회사가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건물의 원가를 만들어 가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그 회사가 아 저기 봐 정부가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자고요. 그러면 토지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원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얘네들. 여기 음, 이제 토지 원가를 이제 포함이 되겠죠. 물론 처음에 일괄 구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같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경비들이 다 토지 원가에 같이 포함이 되겠죠. 음. 그래서 여기서 는 답은 뭐저세 개만 합해 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문제 2번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을 해주면 첫 번째로 철거비용 토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각비 이건 이제 철거 철거된 비용을 차감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 다음에 도로공사비 당연히 토지 원가로 여기서는 이제 도로의 도로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있는 걸로 간주를 하자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건물은 설계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측량비. 그 다음에 건설공사비.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제 건물 하나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어 말을 읽으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학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쭉이 문제를 딱 접하잖아요. 그러면 건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쭉 읽으면서, 어 얘는, 얘는 토지, 얘는 토지, 어, 쭉 가다가 도로공사비, 얘는 토지, 그 다음에 설계비, 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요거 있고 그다음에 요거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 그래야지 빨리 풀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는 어조성공사비까지 해가지고 저거는 가산되는 항목이고 그다음에 매각되는 금액은 차감이 되겠죠 음. 그다음에 이건 이제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될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문제 2번어 건물의 취득 원가에 대한 사항들을 봤어요 자 이제 삼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어 1년도 10월 1일에 기계장치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즉시 제품 생산에 투입을 했다. 취득 시점에서 이 기계장치의 내용수순 3년,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12,000원. 뭐 이거는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네. 그 다음에 이제 어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연수학회법 적용한대요. 음. 그 다음에 인식한 1년 말에 인식한 감가상각비이 6만원이었대요. 그 다음에 2년도 12월 31일 기계장부금액이 얼마냐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때 회계학에서는 문제를 파악을 할때 문제 안에 들어있는 물음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얼마나 자, 잘 뽑느냐 그리고 빨리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들이 크게 차이가 날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얘죠 장부금액 응. 언제 장부금액이냐 여기에 장부금액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샀냐 이때 이때 쓰기 시작한 거예요 10월 1일 날그 다음에 뭘로 감가상각을 하냐 요거연수학계법 그럼 감가상각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취득원가, 냉용수, 잔존가치. 이게 이제 필요하다 이거야. 그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들이쭉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자료로 이런 자료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없냐. 취득원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렇죠? 취득원가는 없는데 대신에 감가상환 비 얼마더라 알려줬어요. 근데그 감가상환 비가 1년도에 감가상환 비래요. 그러면 이 상황을 판단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10월 1일은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년, 잔종가치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꼭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1년 말에 인식한 감가상각비 6만원이라는 거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2년도 말이에요. 여기서 1년 말을 찾아버리면 안 되죠. 2년도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황을 보니까 1년도, 2년도, 3년도 해가지고 1년도에 10월 1일날 취득을 했어요. 그래 저때 이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연속회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감가상각을 그렇죠 쭉 이렇게 연속회법으로 하게 될 거야. 자 근데 1년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 6만원이래요. 그러면 저기서 인식한 감가상각비6만원이라는 얘기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를 물어본 거죠. 이제는 음,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면 돼요. 자 일단 1년간의 감가상각비를 생각을 해보자고. 1년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예, 10월 1일부터. 여기까지. 연수학법에서는 연수학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강가상압비를 생각을 해보면, 1년간의 강가상압비는, 취득원가에서 단정관치를 빼고, 그거를 뭘로 이렇게 계산하죠. 여기서는 지금 3년이었으니까, 그죠? 3년 중에서 첫 번째 연도, 3.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1년의 강가상압비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6만원이, 6만원이, 취득원가에서 12,000원을 빼고, 그 다음에, 아, 요거, 요거. 요 1년치 첫 번째. 그 중에서 몇 개월? 3개월치죠. 10월 1일이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개월치 한 거예요, 지금. 그 3개월치가 6만원이라는 얘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취득원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취득원가는 49만 2천원이라는 취득원가가나와요 일단 그럼 그 49만 2천원을 가지고 여기 금액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음. 두 번째, 어, 강가상각비는 얼마만큼? 저, 3개월 만큼의 두 번째 강가상각비를 해야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이장부금액은 결국에는 취득 원가에서 1년 3개월 간의강가상각비를뺀 나머지겠죠. 그죠? 그럼 1년 3개월에, 3개월 분의 강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이 해 될까? 이건 연수학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6분의 3이 될 테고, 두 번째는 6분의 2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3개월짜리란 말이야. 3개월. 그래서 여기서는 4만원, 여기서는 24만원이 될거요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6만 원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취득원가를 찾고 그다음에 그걸로 1년 3개월만큼의 감가상각을 하면 돼요. 물론 연수학계법이니까 연수학계법은 첫 번째 상각률과 두 번째 상각률이 다르죠. 연수학계법은. 그러니까 첫 번째 상각률과 두 번째 상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요만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한번 해서 이걸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답을 찾을 때 이렇게 1차 년도, 2차 년도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죠. 물론 답을 찾기 위한 자료는 이걸 이용해서 했었죠. 여기서 발생되는 단가상한비를 우리가 가지고 취득원가를 찾았으니까.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장부금액을 찾아주면 된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손상에 대한 사항들은 없으니까 손상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용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다음 항목에 지출을 했다.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단, 관련 시설의 유지비 보수는 어, 서울의 책임이 돼요. 음. 자, 보니까 여기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서울 책임을 어, 어, 얘기를 해줬네. 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로 구입대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 그 다음에 취득. 등록세가 있고요그 다음에 신축공사에 신축허가, 아, 건축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공사 건물에 대한 설계비가 있고, 토지정지비, 그 다음에 측량비, 그 다음에 건물공사원가, 그 다음에 조경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수시설, 그 다음에 울타리 뭐, 이딴 것들이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토지의 시도원가를 물어봤으니까 토지 쪽만 찾으면 돼요, 사실은. 그죠? 응. 여러분들 읽으면서 토지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학기를 내면 돼. 그럼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 요렇게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어, 토지 구입 대금이 있겠죠 일단 음. 요거 토지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의 구입 대금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록세 이거 토지 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축 공사에신축공장에 아, 건축허가비 이거는 공장 건축을 위해서 쓴 거니까 건물이 될 거예요 그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건물 설계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건물이 되겠네. 그다음에 토지 정지 및 측량비가 있어요. 이거는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효용 증가에 따른 비용이 될 테고. 그다음에 건물 공사 원가. 이거는 당연히 건물 공사하는 데 들어갔으니까 이게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완공 후에 조경 공사비가 있어요. 조경 공사비는 앞에다 어, 뭐 나무 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영구적일 때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사실은 그 영구적이라면 토지 원가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그 다음에 이제 배수시설의 공사비인데 여기서 보니까 내용연수가 영구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마찬가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부분으로 보자 그 다음에 울타리와 주차장 공사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고정이 됐어요 그럼 결국 3년 뒤엔 다시 이거를 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래 그러면 3년짜리 자산이 되는 거죠 별도의 구축물로 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 구축물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는 토지에 해당하는 애들만 동그라미 치면서 답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죠. 음. 실제 문제를 풀땐 그렇게 해야죠. 어. 자, 그래서 토지, 건물, 구축물 그거 이제 나눠 놨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걸로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보면 어, 나오던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안본 사람하고 본 사람 차이가 확실히 커요. 어, 빨리빨리 구분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토지의 원가는 이 어, 102만 2천 원이 되겠네 그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철강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토지에는 철거 예정인 창고가 있었대요 음 철거 예정인 창고, 창고는 안 쓴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를 고려해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해봐라 아. 자, 자료를 보니까 토지의 취득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면 따른 수입이 발생을 했대요. 그 다음에 창고 철거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폐자재 처분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하수도 공사비가 있어요. 영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토지로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토지의 구획정리비용이 있고요. 음. 자 그럼 이걸로 뭘 구하냐?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토지 취득가액 당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취득세 등기비용 당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수수료 마찬가지 들어갈 거예요. 그 그렇죠? 다음에 공장 신축 전에 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함에 따른 수입 이거는 토지의 취득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그랬죠. 토지의 취득 활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수입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고를 철거를 비용. 창고를 철거해야 토지를 쓸수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의 지도 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폐자재 처분 수입이 나오면 당연히 그만큼 우리가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하수도 공사비. 이것도 마찬가지. 영구적이라는 말이 있으면 토지로 들어가니까 토지의 지도 원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토지의 구획정리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죠. 토지의 구획정리 비용은 토지를 우리가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된다 그럼 토, 결국 토지의 취득 원가가 요만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골라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79만 뭐, 5천 원 여기 이제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요것만 따로 띄어 보면 저거는 뭐냐면 단기의 수익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단기 수입 4만 원이 인식이 될 거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일괄취득을 했을 때그 일괄취득된 어, 토지 위에 뭐가 있냐면 건물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건물을 이제 짓게 되면 결국 토지의 취득 과정은 건물을 철거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토지의 취득 과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취득 과정은 요걸, 요거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까지를 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보니까 당연히 철거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년도 1월 1일에, 1일에 기계장치를 250에 매입을 했고 어 그리고 내용연수, 잔존가치, 정액법뭐 이렇게 나왔어요. 감가상각 관련된 사항들이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생산가동이 필요한 설치 및 조립과 관련해서 10만원을 같은 날 추가로 제출을 했대요. 음. 그 다음에 한편 2002년도 1월 1일 한국의 영업 일부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동기계장치를 재배치했대요. 그리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9만 원을 지출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1년도와 2년도에 각각 인식할 감가상각비로 간데.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구하려면 뭐뭘 알아야 돼요? 취득원가, 내용연수상각방법 잔존가치. 그네 가지를 알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내용연수 10년이고 일단 잔존가치형,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에 250에 취득했어요. 일단 취득가액 일단 나왔는데 그위그외 자료가 뭐가 나냐? 왔 이게 나왔죠. 그리고 설치 및 조립과 관련해서 10만 원, 이거 추동원가에 들어갈까 말까 그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9만 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게 이제 감가상각 관련 자료고, 그 다음에 생산 가동에 필요한 어, 설치 및 조립과 관련해서 10만 원 지출한 거, 이거는 추동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예, 이건 추동 활동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재배치 과정에 대한 처리예요.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된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가 이론 시간에서도 봤었어요.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것,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어, 처음에 취득을 했고 그취득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구입비 250과 조립비 10만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9만원이 제 이제 발생이 됐죠. 그 9만원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단기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 260만원을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걸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 두 번째 감가상각비 저 감가상각 자료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26만원 두 번째 26만원 뭐그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뭐 이런 문아저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이론 문제에 가깝죠 사실은 재배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는 1년도 7월 1일 날어 운송이 항공기 A를 해외로부터 취득한 후에 즉시 영업 활동에 사용을 했대요. 그다음에 항공기 A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을 하면 항공기 A에 대해서 2002년 말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뭐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뭐뭐 뭐 별다른 사항은 없죠.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내용연수 3년, 매입 대금, 잔존 가치, 관세, 재산세, 뭐 성능 개선을 위한 지출 그 다음에 연수학개법으로 상각을 한다뭐 음, 다른 건 없네요 그 다음에 2년 말에 장부금액 물어봤으니까 감가상각을 한후의 금액이 되겠네 그리고 취득은 언제? 1년도 7월 1일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년 말 장부금액 그러니까 1년, 말, 1년 말에 장부금액 찾아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6개월이고 두 번째는 1년이에요 예, 그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데서 많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체크를 할때 문제를 풀때 제일 중요한 건 자료를 어떻게 잘 체크를 하고 거기서 함정이 빠지지 않느냐예요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함정이지만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취득 원가를 이제 찾아볼까요 먼저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 매입 대금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어, 관세가 있네 그죠 잔세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재산세는 취득활동과 관련이 없죠. 예, 이거는 보유세니까. 그 다음에 항공기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지출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단기 비용으로 되는 건 단기 재산세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건 비용이 될 테고요. 음, 그 다음에 잔존가치 내용률수 삼각방법이 나왔네.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만큼. 이게 지금 7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 그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그 다음 년도 7월 1일까지가 1년, 그 다음에, 그 다음 년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 12월 30일까지가 6개월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6분의 3, 두 번째는 6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쪼개놨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세 개로 쪼개, 이렇게 세 개로 쪼개 필요는 없고, 계산할 때는 1년하고 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 취득한 21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2년 말에 장부금액을 찾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장부금액을 찾는 문제죠. 그럼 첫 번째 감가상각비두 번째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죠. 그래서 요거 1년, 요거 반, 요렇게. 계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어, 취득 원가를 어떻게 찾느냐, 그게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함정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어, 7월 1일. 꼭 체크를 해야 돼. 중간에 1월 1일 또는 12월 31일 이렇게 안 나오면 4월 1일, 7월 1일, 뭐 9월 1일 이렇게 나오면 꼭 체크를 하고 어, 넘어가셔야 돼요. 어, 시험지에다가 꼭 체크를 하고. 처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처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 그러니까 어, 객관식 연습을 처음 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런 것들이에요. 기간. 기간 관련된 실수. 그런 것들 많이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빼고 나면 7만원이 될 거예요. 장부가액은. 그렇죠? 물어보는 건 2002년 말 장부금액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년도 9월 1일 내용용수5년의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한대요. 음, 그 다음에 정률이 36%고요. 2년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253440이래요. 어? 1년도 9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년도에 인식한 게요만큼이라네 그 다음에 3년도에 인식할 강가상합비 음. 그리고 뭐 어쩌고 있는 경우 오차가 있는 경우에 근사채택하라. 자 보면 일단 정률법이에요. 그 다음에 9월 1일이란 거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음. 자 일단 9월 1일 날 취득했고 그 다음에 2년도 그 다음에 3년도 일단 9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저때부터 이제 강가상각이 이루어지겠죠. 취득을 저때 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기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강가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건 요게 제시가 됐어요 그죠 2년도에 강가상 합비 253440이 제시가 된 거야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걸 가지고 취득원가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겠죠 자 저만큼을 a라고 합시다 그죠 어 그러면 처음에 취득해서 그걸 첫 번째로 상각을 한후의 금액 요게 이제 a가 되겠죠 그럼 저기에다가 상각률을 곱한 금액 특감가상각비가 1년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다가 36%를 곱하면 그게 1년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정률은 36%니까. 그죠? 렇 36%는 매년 똑같은 정률을 유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 253440은 A 곱하기 0.36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A는 704000이 나오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A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걸 가지고 또 얘를 찾을 수도 있겠네. 즉 취득 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 원가는 a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취득 원가에서 여기에서 이 강가상합비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강가상합비는 얼마냐 취득 원가에다가 036을 곱한 게 강가상합비니까 그죠 결국에는 취득 원가 빼기 취득 원가 곱하기 036이 a가 되는 거고 그 a는 704440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110만 원이 나와요 일단 여기서 이제 다 구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물어보기를 3년도 말을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704440, 아, 704000에서 253440을 빼면 450, 560. 이게 이제 여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정류를 하면 세 번째 강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취득 원가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얘는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당연히 얘가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정률 36%를 해주면 그 다음 번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는 취득 원가까지 찾아준 거고. 제가. 여기서는 굳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취득 원가는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하면 저금액 가지고 감가상각하면 되겠죠. 문제는 3년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감가상각비 구해 봐라. 그러면 그 직전 장부가액에다가 장각률을 곱해 주면 되니까 그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응. 162202가 되겠다. 뭐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상황들 그림 그려놓고 잘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응.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초에 기계장치를 어, 2만원에 구입을 했고, 이를 즉시 생산에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취득 당시에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20만원이 수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부산은 기계장치에 대해서 원가 모형 적용하고 있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대요그 다음에, 이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이전에는 다른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기계장치를 취득한 이후에 추가로 취득한 기계장치도,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음, 그거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말에 수정전시산표의 일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2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계장치 장부금액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2년 말 수정전시산표 자료를 주고 2년 말 재무상태표 기계장부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죠? 수정전시산표가 이렇게 나왔죠 수정전 시산표는 결산 수정 분개하기 전에 자료죠. 현금 15,000원, 기계, 그다음에 매입채, 어쩌고저쩌 그다음에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하나인데, 여기서는 기계는 하나뿐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누계액은 얘 거일 거야. 그죠? 어. 그다음에 자본금 뭐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필요한 건 기계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려면 먼저 수정 분개에 대한 사항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정 분개 전과 수정 분개 후, 그 사이에는 뭐가 있나? 결산 분괴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수 수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그 다음에 선급 비용 그 다음에 단기강가상합비그 다음에 단기 매출원가 이때는 이제 실지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뭐 충당금 설정 이런 것들이 결산수정 분괴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수정 분괴 전과 결산수정 분괴 후에는 분괴 사항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기 전이 수정 분개 전이야.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수정 분개 후가 되는 거고, 그 수정 분개 후에 자료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정 분개 전에는 감가상각 하기 전에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장부가액은 뭐란 얘기예요? 기초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기초 금액. 아직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수정 분개를 하고 나면 감가상각 한 후에.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전과 후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중분계 전과 후에, 어, 장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얘를 취득을 언제 했냐면 1년도 1월 1일에 취득을 2만 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2002년도예요. 그리고 자료는 2002년도 수종분개 전의 자료로 나온 거야, 그렇죠? 감가상각을 했겠죠. 먼저 1차년도에 먼저 감가상각을 했을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2차년도 감가상각을 할때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종분개자료는 아직 감가상각하기 전에 금액이니까 요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종분계 를 하게 되면 요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종분개 후에는 떨어진 후의 금액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금액은 동일한 금액이 표시가 돼요. 일단은 아직은 그죠. 기계 장치 2만원과 그 다음에 강가상은 두개액 8천원. 이 강가상은 누계액은첫 번째 강가상은 누계 요만큼이죠. 요만큼. 지금 있는 강가상은 누계 그게 처음 강가상은 한두 개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8천원만큼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장부가액은 1 2천원인상 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희미하게 보이죠. 강가상은 두 개의 8천원. 그 다음에 기계 장치 2만원. 이게 1차년도에 년도, 1차 차년도첫 번째 강가상은 한 후에 자료예요. 지금. 수정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감가상각하기 전이니까 지금 감가상각은 첫 번째 한번한 한 거야 한번한 번한 번한 자료가 수정전 시산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감가상각하고 나면 수정전 시산표에는 여기 이제 나타나겠죠 요걸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8 0 0 0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부가액 1 0 0 0 원인 상태예요 수정전 시산표상에서 그리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다가 정률을 곱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률을 찾게 되면 정률이 40%가 나와요. 음. 그럼 그 40%를 통해서 장부가액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 장부가액이 나오니까. 그죠? 12,000원 거기서 1만에 40% 그러면 40%만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7,200원이 나온다. 여기서 물어보면 2년 말에 장부금액, 즉 수정분기 후에 장부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7,200원. 그 장부 금액을 찾기 위한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를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음. 여러분들이 어, 간혹가다 이제 그 수정제 시산표와 수정후 시산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이 문제를 풀때 수정 지금 자료가 나온 게 1년 전즉 어, 여기 여기 기초자료라고 나온 건지 아니면 기말 자료가 나온지 건 그게 헷갈리버리면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기초 자료가 나온 거예요. 기초 자료가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수정전 시사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10번 문제 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2001년도 1월 1일 내용수 5년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A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잔존 가치 없이 감가상한대요. 뭘로 정액법으로. 그다음에 4년도 1월 1일. 그러면 1년도, 2년도, 3년도 3년이 났네 차량 A에 대한 핵심 부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출이 됐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차량 A의 내용연수가 8년도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1년도일 때는 내용연수가 몇 년이었냐면 음, 5년이었어요 그러면 1, 2, 3, 4, 5, 5년까지 쓸수 있었는데 4년도에 핵심 부품을 교환하고 나니까 뭐냐면 8년까지 3년이 더 연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가상각 방법은 연수학계법으로 또 변경이 됐대요 자 이거는 사실은 어 회계 변경과 누적효, 회계 변경에 대한 사항들, 즉 추정의 변경, 그다음에 정책의 변경 거기에 대한 내용이지만 감가상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유형자산 쪽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를 낸 거예요. 그다음에 차량 A의 2004년도에 감가상각비가 25만 원이라면 핵심 차량, 아 차량 A의 핵심 부품 교환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될 거냐. 자 그러면 이건 역으로 역산을 하는 방법이죠. 여기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 사실 별거 없어요. 먼저 첫번째 취득했던 건 100만원짜리고요. 음. 그 다음에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언제 했냐면 4년도 1월 1일 날 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다는 거죠.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장이 됐다. 저것도 꼭 체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뭘로 이제 연속회법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죠. 자 이거를 어,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1월 1일에 취득을 했고 1년도, 2년도, 3년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1년도, 2년도, 3년도 여기가 4년도 초가 되겠죠. 그러면 자,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겠죠. 어, 정액법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감가상각을 했을 거야.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뭐감가상각비는 일단은 100만 원에다가 5년이니까 20만 원씩 상각이 됐겠죠. 이렇게 상각이 돼서 지금 40만 원인 상태예요. 자근데 그거를 추가적인 지출을 해가지고 자본적 지출을 얼마인지 몰라.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본적 지출에서 A 금액으로 커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랄까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연수학회법으로 그것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때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3년이 지났어요. 자, 이때부터 몇 년이 남았나 봤더니, 2008년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5년이 남은 상태가 되는 거야. 일단, 잔존 영주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바뀐 거야, 여기서. 그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액법이었고 연수학회법이었어요, 저때. 그죠? 그러면 이 뒤로는, 이 뒤로는, 이 바뀐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뀐 방법으로. 그러면 연수학회법, 강가상각 방법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강가상각비는저 A 금액에다가, 남은 기간이 지금 5년이니까 15분의 5가 되겠죠? 그게 얼마가 나냐? 25만 원이라 자료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 이제 희미하게 써있죠? 25만 원이라면. 강가상압비가. 그죠? 그러면 결국 강가상압비는 25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 25만 원은 A를 통해서 15분의 5를 한 거죠. 잔중가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A 금액을 알수 있겠네? 75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죠. 자기가 75만 원이면, 잔존 어, 저기 봐. 그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가 됐냐? 누거 이거 차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적 지출액은 35만원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감가상각 할수 있느냐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변경 즉 추정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이렇게 미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뀐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뀐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뒤로 역산하는 문제긴 하지만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그려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딱딱 그려져야 돼. 이게 딱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문제 자체를 읽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건 사실 쉽진 않아. 아주 많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바로바로 직각해서 풀어버려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유형에 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문제 유형을 접하게 되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머릿속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찾아갈지 퍼즐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음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11번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